이게 나트륨이면 11번이라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헬륨이면 2번이라고 2번.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? 네. 아니 네. 고정을 해서? 네. 리튬이면 3번, 베릴륨 아 4번 이런 식으로. 사실 진짜 짱이다. 와이 진짜 클리졌어요. 와 멋지다 멋지다. 그리고 분자. 분자는 에어 분자의 개념인데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에 모모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모모? 어, 그 뭐냐. 동료빈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분을 나타내는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그러거든요. 아, 여기 성질이이요 선생님? 성질, 오. 성질, 성분, 뭐. 물질의 성분, 성질, 뭐 이렇게. 성분이랑 성질은 다른 거 아니에요? 뭐예요? 정확어 네? 나나 헷갈린다. 어.. 성질..하고 성.. 그러니까.. 성분 같은데 갑자기.. 당연히요. 독립적인 이자로 존재하여? 성질이에요, 성질. 아, 성질이에요? 그렇겠죠. 아... <웃음> 성질 성질이... 맞죠? 맞죠, 성질? 저 모르겠어요. 성질이 맞... 성질. 별... 성질이에요. 별, 별, 별, 별, 별, 별,